머나먼 미래로부터 날아온 냉혹한 기계 암살자 티처는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살인 로봇입니다. 플레임은 사이버 인 시스템 시리즈 1000 테스트용 한정판으로 극소수의 모델만 생산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형의 금속 재질로 제작. 몸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용 몸에서 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총기류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무기는 구현이 불가 또한 몸안의 골격까지 모두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도가 매우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 사상 최초 은박지 리액션이라는 전대미문의 총격신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자동차를 순식간에 따라잡는 압도적인 스피드 대부분의 물리공격을 씹어버리는 미친 재생능력과 무엇이든 복제가 가능한 신박한 위장술 등말 그대로 개인기 만렙 찍은 킹중의 킹, 킹 스타킹 쉐끼였죠.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미래의 방군 지도자가 될 종코너를 암살하는 것으로서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세상 끈질기게 스토킹을 시전, 공포영화를 방불케 하는 미친 스릴감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티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름아닌 불사에 가까운 회복 능력입니다. 타고 있던 트럭이 전소된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걸어 나오고 액체질소에 노출되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T-800의 총을 맞아 산산이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 하고 윤광로의 열기로 인해 얼었던 몸이 녹게 되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 버립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녹는다는 점을 이용 의외로 간단한 공략도 가능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 아예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린다던가 쉴틈 없이 염산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T-1000을 완전히 조져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용광로나 염산 한 트럭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후속작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터미네이터들이 그의 뒤를 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T-1000을 넘어서는 기종은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최고의 임팩트와 카리스마를 선보였던 자타공인 최강의 터미네이터 사이버다인 시스템 시리즈 T 1000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초의 최악의 최강의 빌런 에이전트 스미스는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의 전형적인 수트빨 요원 캐릭터입니다 매트릭스 운영 체제를 관리하는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으로서 시스템 내 발생하는 각종 버그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역할인데요 더불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더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소멸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애초에 바이 스러스를 때려잡는 백신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월등히 뛰어넘는 엄청난 신체 능력과 전투력을 보유 반군들의 리더격 존재인 모피어스조차 일대일로는 처참하게 발려버릴 정도였죠 프로그램 특성상 관리자 모드가 가능 시스템 내 모든 인간들과 시각 및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본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계 프로그램에 불과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후 네오에게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스미스 하지만 결국 각성한 네오에 의해 신나게 유린당한 뒤 온몸이 박살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죽은 줄 알았던 스미스가 멀쩡히 살아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소스 코드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었고 자신을 구속하던 이어피스를 제거한 뒤 자유의 몸으로 부활 단순 백신 프로그램이 아닌 더욱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신체적인 능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것은 물론 타인의 몸에 자신의 소스 코드를 주입 매트릭스 내부를 스미스 대잔치로 만들어버립니다. You. Yes, me. 이제 스미스의 목적은 오로지 파괴뿐 끝없는 증식을 통해 현실과 매트릭스 전체를 모조리 박살내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스미스의 진짜 정체는 네오의 대칭 함수 매트릭스 내 버그의 집합체인 네오의 힘이 강해지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밸런스 패치 같은 것이었죠 급기야는 오라클까지 흡수하여 매트릭스 전체를 장악하게 된 스미스 이후 자신의 라이벌인 네오를 맞이해 마지막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명실공이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최강의 적이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던 또한 명의 주인공 어쩌면 또 다른 더 원이었을지도 모를 에이전트 스미스였습니다. 명실공이 바람의 검심 최강의 빌런 이자 시대의 난적이죠 시시오 마코토는 막부말 시무라 켄신의 뒤를 이어 비밀 암살 임무를 맡았던 히토기리 발도제의 후임입니다 유파와 출신은 불명이지만 켄신 못지않은 힘과 스피드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으며 오로지 사륙 을 위해 전투에 임하는 살벌한 모습 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도치 않게 유신정부의 수많은 비리들을 알게되고 결국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 하기 위한 유신 지사들로부터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면 지금 이 영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다행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적적으로 회생. 전신 화상을 입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부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강자들을 끌어모아 10본도라는 중위병 단체를 조직. 유신 정부 타도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중환자임에도 불구 탁월한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원작 이상의 버프를 받아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선사 켄신의영날검을 정통으로 막고도 멀쩡히 움직일 수 있으며 세계관 최강의 힘케인 사노스케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무려 4대1로 맞짱을 뜨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물론 전신 화상으로 인해 체온 조절 절이 불가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5분 뿐이라는 약점이 있긴 했지만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페널티였다고 할수 있겠죠 한편 시시오가 사용하는 무기는 일명 불변도라고 하는 명검으로서 켄신의 영날검을 만들었던 전설의 장인 이라이사쿠가 만든 최후의 살인검이라고 하는데요 날 부분이 미세한 톱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항상 일정한 감각으로 사람을 베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고 합니다 또한 칼날 사이사이 스며든 인간의 피와 지방으로 인해 마찰시 불이 붙으면서 일명 염령이라고 하는 개쩌는 기술이 발동되는데요 이는 베이는 고통과 동시에 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준다는 그야말로 만화같은 기술이었죠 사실 어딘가 살짝 중2병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솔직히 90년대 일본 만화 캐릭터들은 죄다 이 모양이었으니 이쯤에서 패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등장하는 본격 해산물 빌런. Do you feel dead? 데비존슨는 횟집 습기다시를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꾸물럭거리는 문어 수염이 왠지 초장에 푹 찍어서 한입 뜯고 싶어지는 느낌이죠. 본래는 해적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장으로서 바다에서 죽은 망자들을 모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는데요. 우연히 바다의 여신 칼립소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바다를 닮아 변덕이 심했던 칼립소에게 그만 퇴짜를 맞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고 파업을 선언하게 된 데비 존스. 급기야 자신의 심장을 도려낸 뒤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익 이후 악명높은 깡패가 되어버린 데비 존스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여 마음껏 해적지를 일삼은 뒤 사로잡은 포로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걸 포기한 채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라잉 더치맨의 선언이 되어 기나긴 복역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죽음을 택하던가 산채로 오징어가 되던가 역대 최고 난이도의 미친 밸런스 게임이었죠 There are no survivors. 데비 존슨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빌런입니다.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검술의 달인으로서 잭스 페로우를 제외하면 1대1로 겨룰만한 상대가 전무할 정도 커다란 집게발을 보조무기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벽을 통과하거나 순간이동을 시전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 말 그대로 오만 개인기를 보유한 미친 사기캐였죠. 유일한 약점은 상자에 따로 보관 중인 쪼꼬미 심장뿐. 여기에 직접 위력을 가해야만 그를 완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사의 존재, 불로장생 대잔치였달까요? 한편 그에게는 이 모든 걸 아득히 넘어서는 최강의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화 역사상 최강의 애완동물이었던 바다괴수 크라켄 등장과 동시에 배 전체를 순식간에 휘감아버리고 아! 수많은 다리를 이용해 폭풍 뚜까페를 시전 단시간에 배를 침몰시켜버리는 어마무시한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어쨌든 데비에게만큼은 그저 귀염뽀짝한 반려문어일 뿐이었죠 비록 소주 한 잔이 급 땡기게 만드는 안주형 미모의 소유자지만 그 파격적인 비주얼과 극강의 카리스마 압도적인 포스만큼은 가시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난폭하고 열정적인 문어 숙회 지금까지 데비 존스였습니다 Do not test me. Stan, a s t a a s t a a p o p a t a s t a a star, a s t a a p p a s t a a a s t a a p a p p a 기원전 1791년 고대 이집트의 테베시 여기 이집트 최고의 사랑꾼이자 넘치는 정력을 자랑하는 슈퍼 대머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모텝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왕궁의 대사제로서 파라오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 무려 왕의 연인인 아낙수나문과 얼레리를 꼴레게 만드는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파라오의 눈을 피해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은 그만 그날 따라 초기 좋았던 파라오에게 딱 걸리게 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아낙수나무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 달라며 파라오를 살해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목소리> 이후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여 하무납트라로 숨어든 이모텝 이곳에서 자신의 전공인 흑마술을 이용하여 아낙수나문을 되살릴 부활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근위대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이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파라오에게 사로잡혀 이집트 최고의 형벌인 홈다이를 받게 된 이모텝 가장 먼저 산채로 혀를 자르고 온몸을 붕대로 꽁꽁 싸맨 뒤 거대한 석관 안에 식인 벌레 떼를 동봉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미친 형벌이죠 한국에도 홈다이 때릴만한 애들이 존리 많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빠른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르고 때는 바야흐로 20세기 초 이런 영화들이 언제나 그랬듯 주인공들의 미친 뻘짓으로 인해 이모탭은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건조 시신으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갓 부활한 이모탭의 비주얼은 한마디로 반쯤 씹다 뱉어버린 쪼꼬바 느낌 지랄나게 녹아내린 흉측한 면상이 우리들의 멘탈에 화끈한 2단 엽차기를 날려줍니다 이후 인간들을 잡아다 오장육부를 흡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화끈한 개인기를 선사하는데요 <목소리> 그렇게 남들의 살가죽을 강제로 기증받아 회춘에 성공하여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대머리 이모탭. 이후 이집트 전역에 스펙타클한 천재지변을 날려주고, 안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파리떼를 발사 모래로 변신해서 사람을 막 찌그러뜨리고 거대한 모래폭풍이 되어 날아가는 경비행기를 한 입에 씹어 삼킵니다. 참고로 이 개인기는 2편에서 워터파크 버전으로 등장, 전작과는 또 다른 느낌의 시원한 물싸대기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그 밖에도 잠들어 있는 미이라들을 부활시켜 자신의 부하로 삼는가 하면 박진감이 차고 넘치는 극강의 활배근을 이용 어마무시한 힘과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고양이를 극도로 무서워하거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는 등 어째 끝판왕치고는 여러가지 의미로 안습한 느낌이었죠 보는 사람 민망하게 허구한날 빤스만 입고 다니며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최강의 이집트 대머리. 자신있게 밀어제낀 그의 반짝 대머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환하게 느껴집니다. <웃음> 화운사신은 강호에서 가장 악랄하고 강력한 무술실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절대 고수입니다. 오래전 무림을 평정한 뒤 자신을 상대할 고수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되자 이에 지루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렸는데요. 이후 도끼파의 명령을 받은 씽이 그를 암살자로 고용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침입 다시금 화운사신을 풀어주게 되면서 본격적인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피가 쏟아지는 복도의 연출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을 오마주한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반강제로 자유의 몸이 된 전설의 화운사신 그야말로 전두엽이 찌릿해지는 환장할 비주얼을 선사하는데요 세월을 정통으로 처맞은 것 같은 앳된 얼굴과 갯바위에 널어놓은 미역줄기 마냥 마음껏 널부러진 머릿결 하얀색 런닝과 파자마 반바지로 격정적인 패션 감각을 뽐내며 위풍당당히 다리를 고고한 자 샤론 스톤 뺨치는 섹시미를 발산합니다. 일단 겉모습만 훑어보면 실패, 딱그 느낌인데요. 하지만 불행 중다행히도 실력 하나만큼은 불화가 아니었으니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맷집. <웃음> <웃음> <웃음> 달차기 한방으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슈퍼한 스피드를 장착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에 직접 총을 쏜뒤두 손가락으로 잡아내고 전설의 무공이라고 불리우는 사자우마저도 맨몸으로 견뎌냅니다. 이후 각성한 신과의 최종결전에서는 와권을 기반으로 한한마공을시전또 다른 비주얼적 충격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힘을 축적한 뒤 상대방을 향해 힘껏 뛰어오르며 한순간에 모든 힘을 방출시키는 극강의 비기입니다 힘을 모을 때 소리와 비주얼이 마치 두꺼비를 연상케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참고로 이 기술은 사조 영웅전에 등장했던 구양봉의 기술을 오마주 한것으로서각성한 최강의 고수가 된 싱조차도 이 기술을 상대로는 매우 고전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강력하고 전설적인 고수임에도 불구 한편으로는 전세가 불리해질 경우 암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얍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고수들이 즐비했던 쿵푸어슬 라인업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였달까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독보적인 개성을 가고 진 악당은 더 이상 만나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푸념 아닌 푸념을 남겨봅니다. 고토는 자타공인 기생수 최강의 적이자 최종 보스 포지션의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인 기생수들이 인간의 머리 부분만을 잠식하여 조종하는 것과 달리 고토의 경우 총 5마리의 기생수들이 머리와 양팔, 다리 쪽에 잠식하여 각 부위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머리를 지배하는 기생수가 나머지 4마리를 통솔한다는 설정이며 그로 인해 설령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목이 날아간다 해도 다른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기생수가 머리를 대체하며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부위가 별개로 움직이며 따로따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전투시 머리만 변형되는 보통의 개체들과 달리 양팔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리를 강화시켜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토라는 이름 역시 5명의 사람을 뜻하는 한자 오인의 음독과 훈독을 섞어서 만든 것이었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싸우기 위해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흉폭하고 전투적인 성격이며 주인공 신이치의 기생수인 오른쪽이의 말을 빌리면 그냥 전투기계라고 할 만큼 힘과 스피드, 지능 등 모든 면에서 세계관 최강자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신으로 야쿠자 사무실을 습격하여 23명의 야쿠자를 모조리 발라버리고 오른쪽 이와의 전투에서도 여유롭게 압승을 거두는 등 한층 강력하고 살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맷집이나 방어력도 매우 준수한 편이라 몸을 경질화시켜 총탄을 막아내고 심지어는 총알을 받아서 그대로 튕겨내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였죠 게다가 보기와는 달리 뛰어난 피아노 실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는 사실 전반적으로 개성파 빌런이라기보다는 그냥 괴물에 더 가까운 모습이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재미만 있었으면 장투더 땡이죠 어쨌든 오늘의 달콤살벌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친구들한테 이것 좀 꼬. 꼭 한번 봐달라며 링크 좀 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